여러분, 욕심으로 했어요. 욕심으로. 솔직히 욕심나서 했어요. 남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겉은 뭐라도 둘러대야 되니까, 아, 이게 모두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남들은 여러분을 보고, 아, 이게 미담의 주인공이네, 영웅이네 해도 속은 알죠. 솔직히나, 욕심이 컸나요? 양심이 컸나요? 솔직히. 솔직히 남 생각 더 했다. 그럼 당당하실 거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좀 약간 부끄럽긴 해도, 아, 내가 양심대로 따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실 건데, 가짜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자기는 알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했다는 거. 근데 그걸 즐겨요. 그러면 이제 위선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즐겁다 그러면 위선자예요. 포장한 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그러니까 왜 포장한 위선자들이 천국 가기 더 어렵냐면요. 이렇게 계속 사기를 쳐버리니까 자기 영혼에다가 자기도 진실을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가 공부의 첫 걸음이 뭐예요? 솔직해지면서 내 안에서 양심이 승했는지, 욕심, 아, 양심이 더 컸는지, 욕심이 더 컸는지 매번 냉철하게 관찰해 보는 게 모든 공부 시작입니다. 가족한테 뭐 하나 줄 때도, 어, 이거 필요해 보여서 진짜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이걸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샀어. 이렇게 해서 줄때 얼마나 자명해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 왜준 거예요? 잘못 샀어요. 택배를 했는데, 이건, 이건지, 이걸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왔어요. 버리기도 애매하고. 얘따, 너나 가자라. 그니까, 이 행위 하나에도 겉을 봐서는 비슷해 보여요. 속을 들어가면 자기는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살이 되시면 공부가 익어지면 남의 것도 보입니다.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다 보인다는 거 아니지만 자기 역량껏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양심 회복되면 위선자들이 행세하기 힘든 이유가 사기치는 게다 보여요. 그럼 다, 다음에 그 사람 못 봅니다, 더. 아, 내가 이 사람 너무 밑바닥을 본 거예요. 밑천을 몇번 봐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상정하기 싫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사라져 가야 돼요, 원래. 선비들이 나란 일 다스리는 것도 별, 별, 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안에서 사단 칠정해서 사단이 늘 주인이 될수 없다면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거다. 내가 뭔 일을 해도 정치를 하고뭘 하건, 하건 다내 욕심으로 할 거다. 그럼 아무리 멋진 정책을 주장해도 뭐예요? 사귄 거죠. 멋진 정책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한몫 땡기겠다는 게 있는 거죠. 겉으로는 뭐 국토개발이니 뭐, 뭐 엄청난 고창한 명분을 되겠죠. 근데 속으로는요? 이걸로 나 땡기겠다. 국민들은 여러분 그 정책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일반 국민이 정책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중에도 여러분, 양심이 좀 각성되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어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같지 않다. 요거 알아볼 정도만 되면 사기 안 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분야를 몰라도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있고 말하는데 진짜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속이 있는지 요 의심하면서 들어보시면 왜냐, 상대방 마음 안에도 양심, 욕심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상대방도 양심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중에도 양심, 욕심이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다 마지막에 양심이 승하는지 아니면 욕심이 결국 커가지고 나한테 좀그 불리한 제안, 자기만 유리한 제안을 해오는지. 요거잘 따져보는 게도니다 그래서 이니지 양심만 닦으면 사람 완전히 그 호구돼 이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안 닦은 사람이 호구되는 거예요. 양심 잘 닦은 사람이 어디 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쟁도 해결하고 그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장난질도 다 분쇄시킬 수 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막지 모르는 사람은 못 막아요. 욕심, 양심 두루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 욕심꾼한테 못 이깁니다.